안녕하세요. 펫도예요. 요즘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뱃살을 조금이라도 빼고 영상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네가지구요 스타일난다 셀 기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이에요. 원브랜드 하울을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매장에 갈 때마다 자꾸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스타일난다 원브랜드 하울을 시작합니다. 짜자잔. 짜자잔 첫 번째 아이템은 레이어링 크롭 핏 도톰 골지 니트예요 요즘엔 크롭으로 나온 옷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하다하다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소재는 도톰한 니트로 짜여져 있고요 탄탄한 실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보풀은 잘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소매통은 굉장히 넓고 길이는 되게 길어요 뒷판 길이는 여기까지 와요 스타일란다 스타일링 방법을 참고해서 저도 안에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입었을 때 따뜻한데 배만 시려운 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목티랑 같이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두 번째 아이템은 퍼프 셔링 핏 빈티지 플로럴 원피스예요 저 멀리서 봤을 때아 이거는 내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재는 야들야들하고 얇은 폴리로 된 원단이에요 안에 안감은 없어요 원래 가격이 6만 천 원인데 안감 없이 이 가격인 거는 약간 비싸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저는 예뻐서 구매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어깨는 퍼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귀여워 소매 끝은 단추가 없고 그냥 커프스로 마감돼 있어요 뒤에 지퍼는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요 허리 라인은 살짝 들어가 있는데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가 많아서 밥 많이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약간 A라인 길이는 완전 길어요 저는 안에 목티를 입고 자라에서 구매한 블레이저랑 같이 착장을 해봤어요 위에 맨투맨이나 가디건 코트, 패딩 싹다 올려서 옷 입을 때마다 너무 편해요 세 번째 아이템은 감각 레이니 배색 웨이브 밴딩롱 스커트예요 이거 딱 봐도 엄청 편해 보이지 않아요? 소재가 폴리랑 면이 섞여 있고 스판이 많이 들어가서 데일리로 입기에 딱 좋아요 허리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반밴딩이라서 앞에 뱃살은 잡아주면서 숨쉬기 편안한 스커트예요. 옆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입고 벗기에 편안하고요. 안에 안감이 있는데 안감도 스판이 들어간 소재라서 너무 편해요. 스커트 패턴은 세로로 돼있어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여요. 밑단은 마무리가 이렇게 돼있어서 미니 프릴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스커트에 집에 있는 기본템들을 매치해서 편안한 룩으로 완성해봤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짜잔 택도 떼고 영수증도 버려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도 제가 못 찾는 건지 못 찾겠더라고요 아시는 분? 가격은 할인받아서 17,4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안에 안감도 없고 밴딩 마감 처리도 대충 돼있고 원단 퀄리티가 좋은 편도 아니라서 할인 없이 산다면 가성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뜻 봤을 땐 시장에 팔것 같은 스커트인데 제 눈에는 유니크하더라고요 이 스커트는 포멀하게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착장을 해봤어요 원브랜드 하울은 여기까지고 제 하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뿅. 안녕!